안녕하세요 코로나19 또는 델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지금 확산세가 대단하죠 오늘 7천여명을 또 육박했습니다 날로날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 요즘 들어 상가나 빌라 또는 병원 각종 모임이 잦은 곳에 이 안전스피커 음성경보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음성멘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음성경보기 사용방법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고객님의 전화를 제가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음성 안내기를 보고 전화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전화 왔는데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V2.06 제품이 건전지 또는 자체 배터리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리듬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5핀 보조배터리 선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답터도 거의 다 보시면 예전 갤럭시 5 휴대폰도 이와 같이 220 콘셉트를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5핀 잭입니다 5핀 잭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한쪽은 좀 길고 한쪽은 좀 짧아 요 사다리 꼴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같은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하면 장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찍찍이나 양면 스티커를 부착해서 탁이 전원 연결만 하시면 장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타 다른 기계 좀 이보다 큰 기기들은 이와 같이 배터리를 건전지를 직접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오늘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네. 기존 배터리들이 그 리듬 배터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기 자체내에는. 그래서 음, 건전지 뿐만 아니라 기존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건전지를 꼽아서 24시간 사용 가능한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저희가 아댑터, 5V 1A 정품 아답터를드리니까 콘센트에 꼽아서 직접 이 스마트, 스마트 음성 경보기에 직접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람이 지나가면 몇 미터 안에서 소리가 나나요? 네, 이 센서는 직경 5m 거리 그리고 양쪽 좌우로 120도 각도 또는 상하 60도 이내에 물체가 감지가 되면 온도 열감지가 되면 사람 지나가면 바로 이 스피커 내장된 음원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드릴게요. 사람이 지나갔다. 약상착음를 방지하기 네. 위해서 네. 안전벨트를 꼭매주세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기기 하나에서 센서가 되고 다른 하나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요? 네 물론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 기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센서 따로 앰프 따로 스피커 따로 본체 기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제조를 했어요 이 센서를 별도로 다른 곳에 부착하고 을그 다음에 기기 본체 그리고 앰프 스피커까지 별도로 연결했는데 을 굉장히 번거롭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일체형을 사용을 하면 좋고 지금 기기 하나에 센서가 되나요 자이 기기는 외부 스피커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일반 기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 스피커 단자 우리 컴퓨터 보시면 컴퓨터에 스피커를 연결을 하시죠 그래서 스피커에 소리가 나듯이 외부 스피커 물론 자체 내에 스피커에서도 이와 같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출력 단자에 연결을 하셔서 스피커를 경비실이나 관리실이나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죠. 물론 거리가 너무 길다 그러면은 이 스피커 어, 싼도 저항이 이 낮은 곳에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사운드 신호는 좀 거리가 멀어도 연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앰프 스피커라든가 또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 이 사운드 신호를 받아가지고 소리가 잘날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일체형 기기. 일체형이라 저희 거는, 하나의 센서와 음성이 이 동시에 이 기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기의 가장 큰또 장점은 외부 출력 단자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 멘트를 넣어주나요? 여쭤봤어요. 네, 멘트 물론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객님이 수유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수유실, 우유, 예, 우유 먹이는 곳인데, 하여튼 이런 곳에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꼭 메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미끄럽거나 또는 경사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메 주세요 라고 어 지금 그런 멘트를 넣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희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한번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pc에 저희에게 이렇게 구매 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어,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히 그 음원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음원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예,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로 딱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해볼까요 로그인을 하시고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어, 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꼭 내주세요 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여기서 아랫부분 타이핑 하시고 아래 플러스 플레이버튼이 있어요. 플레이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네, 이와 같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벨트를 매해서 하면 다운로드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플레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네, 그럼 이 음을 이 스피커 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간단히 그래서 이 스피커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여기 연결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전부 시간에도 연결을 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이 폴더에 있는 바탕화면에 지금 이 폴더에 있는 음을 mp3 음을 바로 이 기기 쪽으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기 속으로 바로 f 드라이브에 잡혔네 이게 그래서 낙상사고 이 바탕화면 하이를이 기기 폴더 쪽으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휴대폰이나 휴대폰 영상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퍼 담는 거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담고 나서 전원을 빼시고 이 USB하고 데이터 케이블을 빼시고 이 전원을 on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원을 올려 볼까요? on 시키면 깜빡깜빡 그리고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네. 위해서 안전벨트를 꼭매 주세요. 네. 이와 같이 바로 그 음원이 낙상 사고를 나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꼭매 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SD 카드 usb 마이크로 잭 있잖아요 이쪽 부분 연결하실 적에 이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휴대폰도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5핀 짜리 꼽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꼽게 되는데 무리한 힘을 가하시거나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이탈이 되거나 또는 부서지거나 파손 될 우려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기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꼽아 놓고 뺐다 넣었다 넣었다 뺐다 하시면 안됩니다 아 여러분들의 애인 정말로 그 피부 볼 만지듯이 가볍게 꼽아 주시고 뺄 때도 살포시 빼주세요 이, 이 부분에 as가 나오면은 as가 안됩니다 여타 직구 해외직구 제품이나 타사 제품은 물론 안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sd 카드를 통해서 직접 이 기기에 넣는 방법이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지금 내용이 자 화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대여섯개 구매를 한대네요 그리고 사용해보고 좋으면 엘리베이터에도 구매를 한대요 다른 엘리베이터 등 다른 곳에 구매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무인매장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 상품이 여러분들 무인매장에 쓸만한 제품 추천해달라 특히나 뭐 아이스크림매장 또는 그 무인매장들이 있어요 요새 여타 제가 지금 보안상 또는 다른 분들이 영업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공개는 해드릴 수 없고 일부 그 무인매장들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홍보 차원으로 또는 요청하시면 한 번씩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V2.08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본인이 이벤트를 직접 육성으로 녹음해서 사용하려구요 자주 음원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을 바로 깔아 가지고 직접 음원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여분이 벌써 훌쩍 갔네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이전 동영상에도 제가 계속 올렸으니 이 적절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전화 그리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우측에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설정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